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트리 노아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다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약간 차분한 컨셉, 이렇게 보다 잠드는 그런 영상 컨셉으로다가 조금 차분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 보시지 마시고 자기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꾸미 컨텐츠에서 보여드렸지만 제 책상이 있는데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아예 다꾸 책상을 그냥 띡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서울회에서 제가 또 사온 문구류. 문구류들을 문구류 같이 함께 여러분과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뒤에 뭐부터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이렇게 어..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보이게 네.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하기 전에 간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토이스토리 우유 제가 또 좋아하는 시리얼이 있어요 마시멜로우가 아주 뒤집어지게 들어가.. 아 감성적이어야 되는데 질질 흘리지 않을까? 런 말도 하면 안돼 감성에는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 설명도 하면 안돼 뭐부터 소개를 해드려요 다이어리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다이어리는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다이어리고 60g이라는 합정에 있는 60 다이어리만 파는 그곳에서 구입해온 다이어리입니다 거기에 가는 거는 맨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 따로 집어넣을 테니까 마지막까지 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한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 색깔이 약간 토이스토리 색감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 색깔로 결정을 했어요. 안에는 그냥 뭐 이런 거. 이렇게 네지가 이렇게 있고요.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일페에서 이번에 사온 거를 소개해드릴게요 서일파에서 어떻게 조금 더잘 보이시나요? 비슷한 푸푸름름에서 사온 곰돌이들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진짜 빛나는 큐피트 곰돌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트도 귀여워서 얘 하나 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혼하는 곰들이에요 결혼식 있는 그런 날 이런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샀고요 그리고 사랑의 총알 빵빵빵 금방으로 된 이제 곰탱이들 캡트곰의 연주회 이렇게 곰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까우 생일 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네가지인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림이더라고요 <웃음> 세가지가 있는 그림이야 너무 귀엽죠 피트곰의 하트 모으기, 피트곰이 이제 하트를 모으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엽죠. 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짝스한 이렇게 후가공이 들어갔는데 이게 대세인가 보에 얘는 하트로된 이렇게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자기 이름 붙일 때에도 좋을 것 같고 요것들을 같이 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푸르름에 제일 많이 샀어요. 이미 거의 다 하나씩 다 사온 것 같아요. 스티커. 얘는 처음 보는 곰이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거든요. 이 곰들이 하나는 알파벳이 다 적혀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얘도 당장 하나 바로 탁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데에서 산 이제 토끼 어, 당근 팔면서 노래 부르는 토끼들 당근 캐는 토끼들이거든요? 난 귀여워갖고 샀는데 내 친구가 뭔가 조금 징그럽대네왜 징그럽지? 귀여운데? 솔직히 얘가 가장 눈에 띄어가지고 얘를 사왔거든요? 얘도 같은 데에서 파는 애예요 이거 이름이 뭐야? 이 사람들? 이거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 뽑아, 뽑아볼게요 이게 하나하나 떼죠? 하나하나 다 떼죠 여러분? 다 하나하나 떼서 쓸수 있는 곰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아 이거 몇개 더사거고 이런거 하나번 쓰면은 또또 또 쓰고 싶잖아 아까워서 못쓰잖아 한장만 있으면 알죠 그런느낌 그래서 스티커는 항상 두개씩 사야돼요 아까워서 못쓴다니까 그래서 항상 그냥 평생 그냥 갖고만 있는거야 붙이지도 않고. 예. 얘얘 너무 귀엽죠? 얘도 약간 요런 느낌인데 얘네도 하나하나 다뗄수 있는 애들이에요 구입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 혹시 두장씩 사니까 이게 한4 0 0 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에요 서비스를 받은 땅콩 일러스트 피넛 피넛? 두 장씩? 오! 얘는 두 장씩 들어있네 아껴쓰지 말라고 아끼지 마세요 당장 쓰세요 아 귀여워 우주 땅콩 두 장씩 들어있어요 아 어, 이거 두 장씩 들어있으니까 좀 좋네 트램플린 타고 있는 땅콩 두개 이거는, 허니, 뭐, 피넛, 그런 통? 피, 피자를 땅콩 갖고 가는 거야, 뭐. 이분 그림은 그거예요. 디지털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물감으로, 이제 그리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그런 그림이라서, 진짜 그 감성은, 진짜 디지털이 따라올 수가 없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피넛 패키지하고, 얘는 또 무슨 패키지야? 얘는 약간, 얘는 약간, 요렇게 땅콩, 생활인가? 핸드폰? 로라, 로라, 로라장이에요. 로라, 로라장이 누구지? 귀여워. 땅콩 아이스크림이야. 와, <웃음> 땅콩 먹는 이다른쥐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쓰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한문금짜리 스티커. 이 느낌, 색감, 그림체, 딱제 스타일. 이런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미국 감성이 아주 디스버즈는 그런. 그림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얘는, 얘는 졸기탱이에요달콤일러스트 얘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 병아리들. 홀로그램 들어간 병아리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얘는 이제 숫자 그려져 있는 젤리거든요. 이건 이제 달력 표현할 때 매달 달력 거기에다 붙이려고 이 사왔습니다. 젤리 공으로 숫자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거 붙이려고 샀습니다. 얘, 얘도 귀여워 이게 엠보싱 스티커인데 얘네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젤리들이 그래가지고 얘도 이렇게 하나 구입해왔어 생각보다 많이 안 샀죠? <웃음> <웃음> 잘 절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설비에서는 사왔고요. 또 얘는 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 키덜트 빈님께서 이렇게 직접 노아 스토리라고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선물랑 이 같이 주셨더라고요. 빈님 명함이랑 같이 마이주 딸기만. 마이주 딸기만 제일 좋아하는데 딸기만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빈님. ASM. 이런거 하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구독좋아요 해주세요 <웃음> 비비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스티커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파우치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토이스토리만 모아놓은 스티커예요별기보다 있어 와펜 이렇게 네모난 스티커 큰 애들 캐리어에 붙인 애들 애니메이션 진짜 실제 그 느낌 스티커 이런 스티커 너무 귀엽죠 얼른 <웃음> 세마리 얘는 이제 디즈니 스토어에 가고 이제 물건을 사면 선물하신다고 하면 은 이렇게 스티커 같이 챙겨주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받은 디즈니 스토어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때 다이소 스티커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거는 붙이면 진짜 귀여운 뽀짝스예 얘는 더키버니 얘는 이제 일러스트 그리고 덴토이이 종류들은 미술 소품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챙겨놨, 다이소 스티커. 토이스토리 조각 스티커요, 여러분. 이건 또 제가 또두 개씩 샀죠, 일부러. 요거 요렇게. 이렇게 알린, 때거지.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다이소 PVC 스티커인데, 예쁘긴 한데, 이게 쓰다 보니까 요 금방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안보싱 스티커, 알린 아이들이고요 잡다구리들이 다 있네. 이거 갑자기 보핍이 왜 나와? 반짝반짝 싼 스티커. 언제 다 보여드리고 앉아있니? 또 있어.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언제 다 보여드리고 잡아줬니?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비코 홀로그램 스티커라고 해서 천원짜리인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거예요 근데 예쁘죠? 진짜 다섯 장이나 들어있어. 천원인데. 하트랑 별, 이렇게. 샀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팝업스토어 갔을 때산 스티커 팩이에요. 심슨 보고 싶으실까? 이게 재밌을까? 이 댄스, 댄스 스티커 팩스 홀로그램 스티커. 이거다 보여드릴 순 없어. 언제 다 보여드려? 다보여드리면 끝이 없는데? 끝이 없지. 끝이. <웃음> 얘네는 또 이렇게 시네샵에서 구입할 아이들입니다 쓰지를 못하고 있어. 아까워가지고 옷좀 줬니. 두 개씩 사야 되는데 또두 개씩 사면 또... 그것도 비싸고 볼쌤 들면 어떻게 힘들 때는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초콜릿이티 나와 L.S.M.R <웃음> 그리고 뭐 마스킹 테이프 여기 위에부터 얘 예, 토이스토리 푸오, 푸오,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다쿠테요 아, 어, 이거 초코좀 먹을까? 추운 겨울엔 또 다크초코 머핀 아니겠습니까? 음! 맛있지 않니? 곰돌이 집게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집게로 하는건데 뭐에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지에 올릴만한 이엽서들을 찾아야 돼요 토이스토리 홀로그램 카드팩이에요 <웃음> 나스의 니다니 응? 나야? 원래 볼때는 이쁜데 막상 여기다 해놓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쁘진 않나? 생각보다 안예쁘잖아요요런거 그냥 이런 게 넣었을 때 훨씬 예뻐요 이게 훨씬 예쁘죠? 그래서 얘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펀칭을 뚫으면 또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붙여요 뭘로 붙일까? 잘 떨어지더라고요 마스킹테이프는 잘떨어지고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 마스킹테이프 진짜 예뻐요 색감 이게 원래 이 찢어주는 맛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닌가? 짠 느낌은 그런가? 음느낌이느낌이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이제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음 영롱 영롱하네 N 어디니 N? 여기다가 붙일까? No. No. Edge. 아, 이렇게 예방가? 좀 해봐 이왕이면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이제 큰 아이들을 먼저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걔네들을 이제 기준으로 꾸며나가면 되거든요 미세스 그로만 미세스 그로스 그로스만 미세스 그로스만 응. 60g에서 산 미세스 그로스만 스티커예요 원래 소문안 애들이니까 그거 하도 많으니까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대 야 너무 많대 어, 이렇게 없다 잘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어 이거 좀 안보여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더 예쁘게 할수 있어요 얘는 글씨 모음팩이거든요 글씨들을 같이 매칭을 해줘야 좀더 귀엽게 연출할 수 있다 꿀팁 아닌 꿀팁 그리고 약간 삐뚤스 삐뚤스 하게 해야 귀엽다는 사실 딱 붙여주고 이제 한번 별같은거 붙여줄게 별 비콜로그램 스티커 다이소꺼 막 붙여줘요? 뭐 없어 여기는 한 요정도? 요정도만 꾸미고 이 앞에 붙일 애들을 찾아볼게요 알린을 한번 붙여볼게요 음, 이 알린들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지덕지 붙여주는거지 대충 뭐겉에는 요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안에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토이스토리 여래서 음, 얘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1번에 붙일거 약간 삐뚤빼뚤 해야지 더 귀엽다는거 여러분 아시죠? 음, 이게 다 숫자가 31까지가 있는게 아니구나 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또 하다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됐어. 이렇게 붙였어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제 생일이에요. <웃음> 생일패를이용해서일이 아씨 감성 이에 왔더니 도와이에요생일이에이렇게생어요이에요 초도 있고 초생일고에이 초를 하나 갖고있게 커스텀을했어요붙여줬어요 그리고 11일날 키덜트 어, 유튜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린님, 빈님, 저 이렇게 만나서 <웃음> 놀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이소에서 사는 펜인데 그래드시 있는데 뭐 딱히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붙여주고 어 유치 뽕짝스해 그리고 이제 뭐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면 돼요 막 자르고 붙이고 알죠 알죠 생일이 있으니까 1월달에 또제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케이크 하나 붙여줄거 과감하게 하겠어요 나무 곰돌이 한 마리 떼볼게요. 누굴 떼지? 얘한 마리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떼는 거 아, 되게 얇구나.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가 떼어줬습니다. 귀엽다. 먹으려고 달려드는 곰돌이 한 마리. 이렇게. 이 느낌으로. 도 넣어주. 얘얘한 예, 예, 예, 마리 또 데리고 볼게요 매달려 있는. 이 양말이랑 매달려 있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꾸며 나가면 될것 같아요. 난장판이네. 고리 다는게 없었고 아쉬운 대로 그냥 여기 여기다 달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키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린 키링을 달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아주면 이렇게 키링. 하나 달아줌으로써 좀더 토이스토리 느낌이 나기 그리고 아까 뭐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곰들이 집게 이제 많이 쓰다보면 자울를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힘들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하나씩 꼽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4월까지 이 곰들이 집게만 꼽아줬으므로도 너무 귀여움이 연출된다 안쓸 때는 여기 이렇게 위에다가 곰. 곰들이 곰 이렇게 끼워주고 뭐 이런 거를 좀더 붙여준다는 한번더 붙여볼게요. 아니면 떼면 되지. 요거는 그렇잖아, 요렇게. 그냥 아무 데나 붙여줘. 그냥 얼굴만 좀, 이렇게, 안 가리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이것도 2020년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노아스토리 스티커예요. 저를 만나게 되시면, 아는 척만 해주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게 무광으로 돼가지고, 예뻐요. 투명. 투명 무 이제 앞으로 제가 매달 이제 매달 꾸미는 영상 한 달에 한 번씩 또 올릴 예정이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인스타도 많이 놀러 오시면 더 빨리 다양한 사진들도 볼수 있으니까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